미술 랭. 저희는 한국의 모든 줄을 사랑하는 미술의피카체와 홍입니다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Ruben. I'm from Belgium. 안녕하세요. 나는 a n t 입니다나는블 r i x e 입니다 Hi, i m 는 저는 k e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e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김덕한이라고 합니저 저는 이관목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! 막걸리 갖고 왔습니다 바로 뚜뚜루짠 나루샹 막걸리 밑도 한강 주조다 디자인이 되게 현대적이에요 깔끔하고 예뻐요 인스타가 조금 힙해요 <웃음> 양조장도 아주 힙의 상징 맞아요 성수동에 있죠 백일도 안 지난 아주 따끈따끈한 아기 양조장 마이크로 브로리라고 하죠 요즘 그렇게 음. 하시더라고요 무감미료 막걸리고요 병이 되게 커서 좋아요 맞아요 어. 이게 9 3 5 m l 예요 거의 1 l 예요 이게 6천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는 좋은데 <목소리가> 밑에 가 끓어올려서 아니면 안 끓어올리고 <목소리가> 안 끓어올리기 한번 짱짱 먹어봤다가 클린한 느낌 달기도 하고 갈아 만든 배 오! 가성, 오 배. 배. 왜? 갈아 만든 배왜 갈아 만든 배에 보시나? 스골, 스골. It has a very pale flavor in the beginning, and then becomes sweet at the last. The scent is o t r o t g It's a synthetic flavor. It's really clean. Jangsu m i k g e o l l i a h o t e is already a little bit s t r o u t it's r e a l y clean. Ah, so it's m i n o l i n g Oh, it's m i l i n It's soft. Yeah, I t l s o think a milky taste. It's special. One t e r s o n one bottle, I t h i r i h t 막걸리 아, 배불러서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약간 맥주 마시듯이 그냥 따라서 바로 갈증해도나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so I feel it's more like a casual drink So if you're like going somewhere a n d just take it with you and drink it Maybe Like a soft drink? Kind of Yeah, yeah, yeah. That's what I saw so... people doing it yeah. today Yeah I don't know. Know. 일단 개인적인 취향으론 단맛이 좀 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에서 나는. 알코올 같은 향이 좀더 있어도 음음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음. 너무 음료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음. 살짝 타격감이라고 하던가. 어, 아 타격감이라 담배로 치면 타격감이지. 근데 나는 또 약간 내, 내 아. 스타일 같아. 네. 그이게 유통기한 한 달인 게한주한주 한주 지날수록 맛이 조금씩 변한대요. 그래서 사 주째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쉬고 약간 향도 조금 더 올라오. 매력 있다. 지금 우리는 갓 생산된 응. 걸 맛본 거고 예상컨대 나랑 3주 뒤에 먹으면 좀니 네 스타일, 스타일 맛을. 어너 스타일. 어떤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. Rice based food like the mm. poke, or um, with m i n y a mm. the, the cold uh, noodles. I mean that's a refreshing. e e a e s p i c y food. Or, yeah, yeah. No? 홍어무침이나 좀 매콤한 거 떫은색 양념이 잘 어울릴 것. Yeah, maybe after spicy food h a t s a good idea. 매콤 쭈꾸미도 좀 어떨까? 아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호두파이랑 먹고 싶어. 오드파이가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아 조금 달면서 고소한 그맛이랑잘 어울리면 술못 먹는 사람도 같이 좀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술이랑 네. 정말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. 입문용 막걸리네 인술랭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제향합니다 <웃음> 힘들어 <웃음> 자 이제 술 마시러 갑시다 <웃음> m i 啦